여러분 양심 분석할 때 아니 부부 싸움을 했어요 지금 막막 그막 겨우 욕 참고 지금 방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막 이제 숫자가 막 입에서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럼 여기서 분석한다고 되겠어요 이미 막 눈이 빨개져 있는데 몰라를 하셔야죠 몰라를 하되 자명과 사랑에 몰라를 해야 될거 아니면 그냥 몰라해서 황홀해져서 안 돼요 이러면 또 또 황홀해가지고 다뭐 잊어버리고 기분 혼자 좋아가지고 막 영화 보러 나가고 그러면 이 과정은 이제 초토화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혼자 좋으면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일이 내려오셔서 자명찜찜 분석을 먼저 하셔서 이때 하실 때도 오버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만 올기 일단 쌈이 나면은 나는 무조건 옳고 남은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. 그 마음으로 분석하니 나오겠습니까? 그러니까 힘을 더 빼셔야 돼요. 자명한 분석을 하시려면 더 빼셔야 돼요. 더. 자명과 사랑이 지금 함께 나갑니다, 사실은. 자명에 그 힘을 빼시면 더 자명해지고 더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돼요. 그때 분석을 하면요. 상대방 입장이 돼볼 수가 있고 그럴 때 사랑을 해야 또 자명해지고 자명해야 사랑이 되고 이가 사실 같은 거예요. 좀 분류해서 얘기해 놓은 거지. 즉, 상대방이 내 입장 같아져야 이제야 좀 자명한 답이 나와요.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네. 이제 이런 판단도 가능하고 여기서 지금 이걸 하면 더 최악이 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겠네가 나오고 사랑과 자명이 총출동해서 해야 답이 나오는데 이때 오버하지 마시라고요. 딱 자기 느낌만큼, 자기가 할만한 만큼 딱 답을 낸 다음에 지금 사랑과 자명의 몰라가 맞다면요. 답 내린 즉시로 빨리 뛰어가서 뭔가 조치를 취하셔그 마음 그대로. 그러니까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. 그리고 이게 자명하다고 확신한 상태가 만들어졌잖아요. 양심분석 하시다가 그것만큼만 딱 실천하고 또 돌아와서 다시 또 몰라라고 버티시는 그래서 계속 몰라라면서 버티시다가 자명한 수가 나올 때 움직이고 움직이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바쁠 때는 막 움직여야 되죠. 그럴, 때는, 그럴 때도 는 그럴 때 최소한의 자명감각, 최소한의 사랑감각은 갖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. 시간이 있으실 때는 충분히 분석해서 움직이시면 그 한수로 인해서 카르마가 또 바뀝니다. 상대방 반응이 바뀝니다. 주변이 바뀝니다. 그래서 또 내가, 내가 바뀌니까 바뀌 주변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서 또 바뀌게 되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카르마가 진행되게 만들 수 있는 힘이요. 그 권능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.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쓰고 사시다 보면 여러분은 이미 도인이세요. 길을 알고 걷고 계신데 도인이죠. 그래서 그 비결입니다.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라.